아,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뒤에 광경을 <웃음>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름맞이 옷장 정리를 갑작스럽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정말 좋은 일요일이고요 여기에 있는 옷 옷들은 이제 그 계절에 입을 옷들을 꺼내 놓는 거고 사람 안에 이제, 어 이제 나머지 계절 옷 플러스 여기 안 들어간 옷들 같은 옷 입는 옷장이라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고 을 있어요 이쪽 칸은 가방 이런 거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몇개 꺼내 놨어요 이건 이제 봄 옷들 이거 이제 계속 정리해야 될 거고 혼자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하면서 하기가 좀 심심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옷장 정리하자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빼놨거든요 이제 봄옷 빼놓고 여기에 <웃음> 짱만 죠 여기 있는 이제 여름 옷들을 요런 원피스 유류들은 다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다 걸어야 되고 요런 막 호들호들하고 약간 요렇게 입는 것들은 개나도 괜찮아요. 요런 것들 요런 거 빼곤 다 걸어놓을 겁니다. 시작해봅시다. 나시만 입고 다니면 실내 춥잖아요.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 위에 걸쳐주고 찰랑찰랑하고 편한 바지를 같이 입으면 세트 같이. 입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름에 꼭 좋아하는 티. 형광 노랑 티. 이런 거안 좋아했는데, 향개씩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. 이게 진짜 아무, 그냥 민숭맹숭한 멘티거든요. 근데 이게 소재가, 보이세요? <웃음> 판매하러 온 사람 같아요. 이거 진짜 치우는 거 진짜 편해요. 이런 거. 여름엔 이런 후두루두란 재질이 진짜 좋아서. 여름 되면은 이런 거 알고 나서부터는 반팔 티 같은 거살때면티 그냥 면티안 사요. 보이세요? 이거 세개다 텐스 스커트예요. 참 텐스 스커트 유행했을 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거 세개다 그때 당시 허리 사이즈에 딱 맞춰서 줄였기 때문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. 특히 이거 잠기지도 않고요. 잘 잠긴다고 해도 이거 입고 나가면 밥을 못 먹을 지경이라서. 그냥 버리긴 조금 아깝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중고등학교 때쯤 샀던 것 같아요 다 일단 이렇게 걸려놓은 걸 정리를 해놓고 옷장을 냅시다 이제 여기 서랍쪽을 이쁘게 개주면 됩니다 그리고 침대에 있는 보모도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했는데 이게 꽉 차서 이 위에도